비워가며 닦는 마음. 모름지기 살아간다는 것은 가득 채워져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비워가며 닦는 마음이다. 비워내지도 않고 담으려 하는 욕심. 내 안엔 그 욕심이 너무 많아. 일이 고생이다. 언제면 내 가슴 속에 이웃에게 열어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수수한 마음이 들어와 앉아 둥지를 들고 바싹 마른 참깨를 거꾸로 들고 털때 소소소소 쏟아지는 그런 소리 같은 가벼움이 자를 잡아 평화로울까? 늘내 강물엔 파문이 일고 눈자국엔 물기 어린 축축함으로 풀립에 빗물 떨어지듯 초라하니 그 위에 바스러지는 가녀린 상념은 지저대는 산새의 목청으로도 어루만지고 달래주질 못하니 한입 베어 먹었을 때 소리 맑고 단맛 깊은 한겨울 무우그 아삭거림 같은 맑음이 너무도 그립다. 한 매치게 울어대는 벚국이 목청처럼 피매치에 토해내는 내 언어들은 죽은 애미의 젖꽃질을 물고 빨아내는 철없는 어린 것의 울음을 닮았다. 볼수 있는 것과 볼수 없는 것이 곧나다. 육체 속에 영혼 속에 수줍은 듯 숨어 있는 것도. 역시 나다. 나를 다스리는 주인도. 나를 구박하는 하인도. 변함없는 나다.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외침. 외침들. 그것도 역시 나다. 나를 채찍질하는 것도 나여. 나를 헹구어 주는 것도 나다.